어, 또한 가지, 지난주부터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 본격적으로 시행은 아니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코로나 여권을 네? 만들었어요. 코로나 여권이요? 여권. 그러니까 공연장, 뭐 경기장, 이런 데 입장할 때, 네. 어, 그,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네, 네. 휴대전화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보여주면, 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 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다라는 그 결과. 아니면 아. 내가 백신 접종을 했다. 이런 증명서들이 QR코드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QR코드를 딱 이렇게 스캔만 하면 네네. 어? 이 사람은 음성...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우리가 스포츠 경기장 들어갈 네네. 때 음성 결과서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웃음> <웃음> 우리가 <웃음> 보통은 종이로 네. 다 이렇게 들고 네네.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어, 지난번에 그게 처음 이제 시작이 될때 그게 아마 메디스 스퀘어가든 먼저 됐을 거예요. 음. 농구 경기가. 그날 한번 시범 운영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되게 성공적으로 잘 스캔돼서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클리 센터에서도 한번 시범 운영을 했고 이게 아. 어, 계속해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 이제 뭐 보완할 점들 보완하고 이래서는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아직까지 언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 네네. 그 대신 이제 굉장히 간단하죠. 한국도 왜 무슨 클럽 같은 데 들어갈 때나 뭐 이럴 때는 다그 QR코드로 본인들 인증을 하고 들어간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접촉자 명단에 뜨면은 이 사람이 어느 어디를 갔었구나 오. 이런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뉴욕시는 그런 건 아니고 어, 자기 신이 이제 어디 어느 병원이나 어떤 이제 센터 같은 데서 내가 코로나 검사를 음, 받았어요. 음. 그 결과를 그냥 자동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진다고 해요. 네. 그니까내 휴대전화에 설치한 것에 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보다 받는 네, 게 네, 아니라 네. 그게 자동으로 넘어가고 또 백신 접종을 만약에 했다면 그어플리케이션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 그게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QR 코드로 돼서 이제 내가 어디든 입장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거 한 번만 네. 찍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음흠. 이런 게 이제 시범 운영이 됐고 앞으로는 이제 이게 보편화 되겠죠. 네. 많은 분들이 어, 여권이 되시는 분들은 이 여권을 쓰시면 돼요. <웃음> <웃음> 어, 굉장히 좋네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자이 근데 이 이름이 익셀시어 예, 패스라고 해요. 익셀시어 패스. 익셀시어 패스라고 하는데, 이 익셀시어라는, 왜 익셀시어 패스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온 말이에요? 어디서 온 말이냐? 네. 뉴욕주에 보면, 음. 미국은 각 주마다 그 주의 깃발이 있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그 주의 깃발에는 그 주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어요. 네. 이제 깃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군데 그거를 뭐라고 그냐니까 쓰리라고 해요 쓰이라고 네. 하는 그 주의 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딱서 있고 뭐 이렇게 리본 모양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쓰에 보면 그쓰의 모토가 뉴욕 주의 쓰의 모토가 바로 엑셀스였습니다 엑셀스입니다 엑셀스요 이 뜻이 이게 라틴어래요 네. 라틴어인데 뜻이 더욱 더 높이 이런 뜻이래요. 음. 그러니까 이제 뉴욕주의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토 그 단어를 따와서 음. 예, Excelsior, Excelsior Pass. Excelsior 아하. Pass라고 부른 겁니다. 뉴저지도 있어요. 뉴저지의 모토는 뭐냐면 Liberty and Prosperity. 음. 그러니까 자유와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발음이 안 좋네요 제가. 아, 괜찮았어요. <웃음> 괜찮았어요? 네. 여건이 됐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어, 여건이. <웃음> 그래서 뉴저지도 있고 네. 뭐 이렇게 가면 이제 언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 마크를 한번 보세요. 네. 거기 보면 엑셀스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스요 패스라고 하고 이제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많은 뉴욕 시민들한테 뉴욕 주민들한테 음. 뭐 앱을 다운받아라 네, 네. 이런 안내들이 있을 거고 본인들의 그런 개인 코로나 관련한 검사들 결과들이 거기에 다 음. 이제 입력이 될 겁니다.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